오모, 오 세상에. 되게 예뻐져요. 와, 굉장히 오, 예쁘죠. 네. 어머. 바로 들어가는 네, 거. 네, 제가 바로 원했던 게 이거죠. <웃음> 네 그렇죠, 이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활용해서. 다양한 인쇄물 같은 것들도 만들고 계시고 콜라보 프로그램에 나와주셨습니다. 화정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그냥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화정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평소에 PPT에 관심이 많아서 음... 이제 이런 제이 것들로 같이 작업물을 만들던 도중에 또 이제 이지쌤께서 같이 한번 콜라보를 제안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파워포인트 많이 쓰세요? 어린이집에서? 네 보통 저희가 행사 라던가 음. 이제 학기 초반에는 뭐 이름표라던가 뭐 명찰 신발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 이제 한글로 저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네. ppt 를 활용해서 작업물을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파워포인트도 활용하는데 한글도 활용해요? 예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파워포인트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으셔서 음 한글로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한글에서 그림을 다운받아서 그 위에 이제 글씨를 넣거나 그런 이제 간단한 작업들을 보통 한글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네. 제 주변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혹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몇개 좀 예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네네 최근에 만들었던 생애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어, 네네. 이렇게 이제 이미지들을 제가 그 다른 홈페이지에서 퍼와서 이미지를 따로 이제 만들고 알록달록한 음 그런 색깔들을 넣어서 이제 글씨체를 꾸미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생애 카드를 하나 이제 만든 건데요 프리벡터스 라던가 아니면 픽셀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음. 활용을 하는데 조금 걱정인게 네. 이게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음 고민을 하면서 사실 만들기는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 보통 저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게 활동지 아이들이 결과 이제 내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활동지가 필요해서 음. 이런 걸 제작을 해요 음. 그래서 이런 틀 같은 것도 제가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들었었던 건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 활용을 조금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네모 하나 만들고 여기 네모 만들고 또 안에 네모를 계속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네. 이제 객체를 다 어, <웃음> 넣어가지고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아 <움직여주세요. 웃음> 네. 이게 도형이에요? <웃음> 네다 도형으로 음. 다 이제 만들었었던 거라서 요것도 음. 이제 다 따로 크흡,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그건 진짜. <웃음> 네. 근데 조금 작업이 좀 번거롭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그반 명패라고 해서 네. 아이들의 그런 이제 사진이랑 이름이 들어가는 명패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네. 조금 제가 보기에 심플해 보여서 음. 약간 좀더 이제 귀엽게 이렇게 음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만들면서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음네 조금 이지쌤께 팁을 좀 <웃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딱 봤는데.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걸다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아...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인쇄물, 그리고 뭐 포장지도 만들 수도 있고 뭐도 만들 수도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네네.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만들 수 있는 것도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저는 다 만들고 계신데요. 네. <웃음> 항상시 원래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좋아하셨어요, 예전부터? 아, 예전부터 네. 약간 좀 취미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막작업을 만들고 뭐 발제 준비할 때 많이 이제 맡기기도 하고 <웃음> 네 원체 좋아했었습니다 아, 음. 네. 자 그러면은 어린이집 선생님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앞으로 계속 많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일 많이 고민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고민되는 거는 네. 어 나도 조금 내 스타일로 음. 이걸 만들고 싶은데 사실 그러기가 이제 막막하다 음. 그래서 처음부터 도전도 하지 않는다 음. 그런 인식이 있으세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파워포인트 입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음. 조금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이 좀 저로서는 가장 큰 선생님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사실 이거는 좀 고수 좀 중수 이상이 되신 분들이 할수 있는 팁이에요 아. 자, 프리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프리픽 사이트를 유료 결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유료 결제를 해도 한 얼마 안 해요. 한 5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다쓸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아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칠드런이라고 해볼게요. 네. 칠드런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칠드런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많은 소스들이 나옵니다. 여기 음 보시면은 소스들 나오죠. 이런 것들. 네네네. 이런 소스들을 다쓸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소스 이런 것도 보이죠? 음...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와. 이 중에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볼게요 요거 요거 선택해볼게요 이거 다운로드 해볼게요 음... 이 왕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중간중간 이게 다 유료결제 아할수 있는 사람들 쓸수 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은 일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네네 일러스트. 어드비 일러스트 네네네. 일러스트에서 만든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오 한번 볼게요 네네네. 지금 제가 일러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러스트도 사실 유료 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이한 음 거죠 지금 여기에 사람 이미지가 있어요 일러스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이게 하나 나오죠? 요거를요 그냥 컨트롤 C 오. 복사할게요 복사 네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오셔서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아 V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이게. 헉! <웃음> 우와! 아, 아, 하나도 하나, 안 깨지네요? 네, 하나도 안 깨져요. 고화질이에요. <웃음> 오그죠 오, 그쵸? 네네. 그리고 이거를 그룹 해제를 할수 있어요. 아... 그룹 해제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한번더 그룹 해제해볼게요. 그러면... <웃음> 어머! 오 세상에. 되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의 얼굴을 없애고 싶다. 이렇게 없애서 아 여기다 우리 아이 얼굴을 집어넣고서 얼마든지 또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에 사용하시던 저 이미지가 좀 마음에 걸린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프리픽이라고 하는 사이트 나 이런 데서 원내 차원에서 음 원내 차원에서 이거 하나 결제를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음 요즘에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시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도 뭔가 만들어야 되거나 맞아요 니면 해야 된다면 코, 로, 나아 치면 코로나에 관련한 이런 일러스트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칠전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아, 사이트는 복잡하게 코로나 칠전원 이런 식으로 아, 우와 이 이미지가 여기 있었네요 이런 고, 이미지들이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데서 다운로드 하셔서 다시 한번 일러스트로 열어보는 거죠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이거 우와.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네. 바로 붙여넣어서 쓰는 거죠 A4용지 사이즈로 만들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여기서 하시는 거 맞죠? 그쵸? 네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여기서 A4 용지, 세로. 아~~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양 바뀌죠? 네네. 여기에서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그 붙여넣기 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사실 뒤에 있는 집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 다시 아까 그룹 해제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그룹 해제. 하면은 <웃음> 뒤에 있는 집 이미지는 따로 삭제하고 네. 나머지 이 이미지들만 따로따로 따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일러스트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 뭐좀 예쁘게 해도 돼요. 네네네. 예쁘게 해도 되고 유치원 스타일로, 어린이집 스타일로 예쁘게. 근데 주화체 많이 쓰시죠? 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주화체. 색깔은 좀더 알록달록하게 해도돼 저는 아까 전에 파스텔톤 얘기하셨죠? 네. 파스텔톤에서 진짜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 텍스트 옵션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들어가면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어요 오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양옆에 두 개만 냅두고 네. 한쪽은 여기 파랑색아 한쪽은 여기 있는 이초록색을쓰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색감이 되게 예뻐져요 <웃음> 우와 이렇게. 굉장히 오 예쁘죠? 오. 네. 되게 예쁘고 오 여기에서 방향을 좀 대각선으로 하면 더 예뻐요 아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아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든 자료가 이렇게 <웃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되게 무슨 광고 이제 그런 팸플릿 같은 그런 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면 저희가 액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모양으로 사진을 이제 크기를 뭐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그래야 될 일이 있는데 네. 이제 이 팁을 모르니까 항상 이제 사진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크기를 맞춰서 12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음... <웃음> 이제 줄여서 쓰고 아... <웃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좀 시간을 단축해서 사진을 동일한 크기로 할수 있는지 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네아 진짜 너무 질문 잘해주셨어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아세요? 어네드론는 봤는데 사용은 안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네.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이미지를 빠르게 잘라줄 수 있어요 아 미리 틀을 만들어 둘수 있는 건데 상단 메뉴 보기에 가면 네.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2007 버전부터 도다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음.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시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기본 틀이 이런 거 있죠 네. PPT 열면 나오는 틀 아, 이런 게 나와요 아이 틀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한 네. 대충 세 번째에 있는 걸다 삭제합니다. 아... 그리고 개체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 이 개체 틀 삽입을 선택하셔서 그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림을 누르시고 쉬프트 키 누르신 채 하나 그리면 정사각형이 하나 그려져요. 네. 이게 그림 틀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집어넣으면 네. 좌우로 길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의 이미지를 항상 원하는데 네네. 넣기만 하면 바로 정사각형으로 바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맞서 보기 아, 닫기. 새 슬라이드.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그림. 우리 아이 얼굴 네모나게 자르기를 원한다. 음. 그러면은 우리 아이 얼굴을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네모나게. <웃음> 어머!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바로 원했던 게 바로 이것이죠. <웃음> 네, 렇죠 이거 맞죠? <웃음> 그러면 네모 말고 동그라미도 되나요? 당연하죠. 여기 이, 이 이미지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볼게요. 펜트로 <웃음> 쉽트키 누른 채 복사하시면 됩니다. 네. 네모나게 됐는데 이거를 도형 서식 왼쪽에 가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어요. 아. 도형 모양 변경? 네. 하셔서 원도형 <웃음> 하면 은아 동그라미도 할수 있어요. 오. 그럼 이걸 또 그대로 다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아,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틀을 만들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 사각형만 쓸 수도 있지만 어? 난 사각형 말고 가끔씩 뭐 하트 모양도 하고 싶고 음 아니면 육각형 모양으로 하고 싶어 육각형으로 해놓고 하면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사이즈예요 사이즈 맞아요 사이즈가 지금 6.95라고 돼 있죠? 네네 네. 7cm, 7cm인 거예요 이게 아...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미리 사이즈를 설정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이게 지금... 6 6.95, 6.95니까 네. 나는 한 8cm 정도로, 아니 5cm 정도를 원해. 아 5cm, 5cm. 미리 해, 설정을 해둘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설정만 미리 해 두면, 아, 이건 5cm짜리, 이거는 음 7cm짜리. 이렇게 해서 설정해 두시고, 다시 마스터북이 닫기. 닫기. 아 하셔서,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시면, 다 이런 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부터 그 선생님들은 이런 틀을 미리 만들어 주시고, 내가 자주 사용한 틀을 제작만 해 두시면, 그냥 음 넣어 놓고, 아, 우리 아이들 바로바로 바로 넣어보자 이러면서 해서 뿅뿅! 그래서 뿅뿅! 뿅 넣어놓고 조절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잘렸죠? 어, 네! 이런 거는 네. 자르기 들어가셔서 아, 이동할 수 있구나! 이동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뿅! 하고 <웃음> 야 쉽죠? 네, 진짜 쉽죠.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은 각기 다른 이미지도 하나의 틀에 맞춰서 깔끔하게 그리고 에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진짜 힘드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A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은 진짜 힘들 것 같아. 네, 맞아요. 시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음, 좋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PPT를 이 사이즈 그대로 뽑으려면 인쇄 설정을 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아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파워포인트 그 옵션 설정에서 네. 여백을 아예 없음을 해야 돼요 아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인쇄 설정에 들어가세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딱 인쇄할 때 나오는 사이즈인 거예요 음 겉에 이게 여백이에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네. 용지에 맞게 크기 조정이라고 아 해주시면 조금이나마 그냥 틈이 없어요. 어... 틈이 없죠?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 틈까지 없애주려면 여기 아예 프린터 속성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백 여백 없는 인쇄 보이시죠? 여백 있으면 여백 없음이라고 해주시면 네. 그나마 이 여백까지 없는 상태로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여백이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나와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나마 이제 그나마 없어졌죠? 네네 딱요게 최선이에요 오 어, 근데 진짜 여백이 네.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만으로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음, 이제 음.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자, 이제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만든 이미지가 있어요. 네. 이거를 바로 로고처럼 인쇄를 하거나 바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어, 진짜요? 그럼요. 네. 이 이름 뭘로 할까요? 제니? 제니. <웃음> 글꼴도 예쁘게 좀 자주 쓰는 이런 글꼴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제니에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약간의 그림자 효과 같은 거 살짝만 넣어 볼게요. 네온 약간의 검정색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아... 그럼 제니 이렇게 나오죠? 네네. 전체를 일단 선택해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 아 한꺼번에 그러면 저장이 되나요? 이것만. 오 이것만. 그면 이것만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네. 제가 제니 명찰 저장해 볼게요. 네. 이게 파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 포토샵 같은 거 쓰지 않아도 파워포인트 안에서 만드는 그 도형과 그 모든 것을 바로 이미지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리고 카카오톡 하시죠? 네네네. PC 카톡 하시죠? 네네네. PC 카톡 할 때, 오 와. 전송. 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씨까지 같이 되네요. 그럼요. 글씨까지 같이 되죠. 와. 절대 글씨 깨지지 않는 형태로. 허? 세상에. 응. 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한번 사용하신다면 음. 어린이집에서 그냥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 합니다. 진짜. 네. 너무 꿀팁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 좀. 진짜. 네. 이게 제가 처음에 네. 조금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다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있었는데 네. 어, 오늘 선생님께서 되게 잘또 알려주셔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PPT를 사용하시는 또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그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영상 보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슬슬 제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하정쌤. 네. <웃음> 였습니다. 다음 콜라보에서 봬요. 안녕. 안녕.